봄은 고양이로서이다. 이 장이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.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. 고요히 다무는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 졸음이 떠돌아라. 가롭게쭉뻗은 고양이의 수염 을 푸른 봄의 생 기가 뛰놀 아라.